골값 점점 떨어볼겠습니다. 어 가지고 소셔 봐. 룩때 뭐라? 연습이었어요. 골반이 풀리면서 띵거 아닌가요? 띵띵. 안녕하세요. 안녕. 꿀렁빠기. 자, 오늘은 제가 여기 골프장에 왔는데 아 골프장이 조금 유명한거 아시죠? 저희 한국에서는 좀 너무 비싸고 접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였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들 즐겨주시고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취미활동으로 좀 한번 좀 액티비티 한거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참고로 골프가 오늘 처음이거든요? 물값 좀좀 떨어볼게요 아 이거 착장하고 원래 그래, 이런 거 아시죠? 자세좀 나오나요? 아! 리시리마카시 이방향. 어, 이방향 아닌 아, 이방향인가요? <웃음> <웃음> 어저께 이방향으로 개성 연습을 했는데 골프 장갑이라고 하네요. 저처음 처음에 가요. 따따 아, 이제 네. 진짜 가보겠습니다. 아, 이거. 아니 이거 거의 뭐.. 요가인데요 허리가 이만큼 돌아가 이렇게.. 리허트 가정에... 뭐 네, 뭐? 아가 야. <to finish> <Kurdish> 야.. 야.. 와부스.. 와부스.. 와와와와 야.. 와 잠시만요. 스트레칭 한 허리가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.. 사실. 야.. 와부나좀 알겠는데? 연습까 뭐? 심히 하세요. 그거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거 쳐요. 아니, <웃음> <웃음> <저도> 알죠? 이게 <웃음> 안 되는 거예요. <웃음> 야좀컸다맙맙한번우기 아, <목소리> 어... 아, 네, <목소리> 잠시만요 이모자를 썼을 때가 더잘 됐던 것 같거든요 네. 진짜 사람 마음가짐이 다른 게 뭔가를 생각했거든요 <목소리> 바로 잘 때려버리네 그게 누굴까요? 혹시 저거 다쳐야 되는 거 아니죠? <웃음> 다쳐야 집에 가는 거예요? <웃음> 아, 니 너무 힘들어요, 진짜로.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다고. 도와주실래요? 진짜 아파요. 불포하는 분들한테 함부로 나대면 안될것 같아. 요 야, 마이트 20분 쳤는데 진짜 지금 거의 밥을 이렇게 먹을 것 같고. 허리 지금 내일 거의 뭐못 일어날 것 같아요 네, 그래서 꾸준히 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생각 외로 재밌네요 일단 조금 쉴게요 열정! 이거 보세요 열정이에요 열정 내가 아팠던 이유가 있었다니까? 아, 아 웃지 마세요 노력 노력이니다 이거 골반이 따라가고 골반이 풀려있어서 아, 네. 간다. 골반 골반이 따라가고 간다. <웃음> 그 다음에? 골반이 간다. 그 다음에? <웃음> 어? 이거 꼭 넣어주세요, PD님. <웃음> 네, 이거. 거 <링딩북>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다시 연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야. Nope. 어예예예 nope. 예.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내의내 내 마음이다 저 혼자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, 약간 넘쳐. No. 잠시만요. 넘버 1. 넘버 으로 한번 쳐 보겠습니다. 칠때쨍 하는 그 소리가 전 듣고 싶었거든요. 한번 볼값좀 떨어 보겠습니다. 네. 가 는게 문제점 이고 스트레스 로 해야 되 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지？나 봐요？제가 원래 볼링 칠때도 오른쪽 으로치거든요 <웃음> 약간 척추 에문 제가 있는 게아닌가아워 예. 4워 예. 4월에4아에 1000 0년 a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골프 배워보기를 한번 해봤는데요. 제가 사실 골프에는 별로 취미가 없었는데 해보니까 조금 있네요. 피부가 타는 한이 있어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아, 저를 너무 너무 잘 가르쳐주신 멀리드스님 너무 감사합니다. 드림 막하시오. 네. 거기만 마구스. 나스윙 <마구스, 마구스. 웃음> 괜찮았다고 하네요. 네. 한번 칭찬의힘 입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그때까지 안녕. 싸빠이 짐 빨라기